<웃음> 전 산타예요 동화일보에 반응 좀 해주세요. 원래는 루돌프를 쓰려고 했는데 루돌프가 환경보호단체에 걸려가지고 종이를 또 두고 왔군요. 빼차빼 빼. 종이 두고 왔어. 차서 빨리들 고올게 언제 퇴사할지 몰라서 잘 외워두셔야 돼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내일부터 안 나올지도 몰라요 <웃음> 여기 풍경 맛집이에요 되게 좋죠 크리스마스 때는 착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여기는 뭐예요? 어른들이죠 그렇죠 네 이건 뭐다? 실용적인 선물 실용적인 디디아 열한 건. 자 크리스마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? 없다 없다 미라님이 아직 어려서 모르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요 아, 항상 취해 치즈도 모르겠어요. 아, 아, 아. 1 7로 빨리 가 빨리 가족, 빨리 가 빨리 가족, 빨리 가족, 빨리 가려 빨리 가족, 빨 가족, 빨리 가족, 빨리 가족, 가족, 빨리 가 1 0층 음. 어. 잘했어. 웃을 수 없는 분위기에서 그딱 하는 그런 짜릿함이 있어요. 아, 음. 아 진짜요? 네. 맞아요 <웃음> 골 찍을 때 별로 수치심 안 느낄 줄 알았거든. 근데 지금 막상 찍고 나니까. 안녕하세요